31 y o g u r t green tea. s o r y o o r y o 아니야. s o r o n e 이야 삼십일 yogurt야? 삼십 하나 y o g r t 야 아몬드 봉봉. 엄마 누에기. 오레오 쿠키. <웃음> 아이스 로아퍼. 아몬드 봉봉 요거트 그린티. Ice cream. What's your favorite? Fresh beer. m o t h r i l e better. Ego. Ego. Ego. Ego. 이랑 o e g 이름 g 얘기 g o e 이 o Ego. Ego. e 이 o Ego. Ego. e 이 어, 이거, 어. 커튼 캔디 이상한 나라에서 사 봐. 아, 이거 아빠가 끝? 기억해서 다음에 사줄게. 진짜? 가자. 아싸. 안녕. 안녕. You like this one, the rainbow? Yeah, rainbow. Rainbow's your favorite? Yeah, rainbow, my favorite. <laughs> so I want rainbow. You want rainbow? You um, rainbow? What else? I want to get one for r m um, maybe she'll like um this one. Oh, thank yes. you. Pink e u b b l e gum. Yes. So. 그 <Perché> want to win my l e a v e y You a v e t h e r e y o u 뉴치케 이하나랑뉴욕치즈케이크그 네? 다음, 넌참 달고나 쌀떡구합아떡떡궁합쌀떡궁합아떡드 봉봉 뉴욕 치즈 케이크 살트 네. 아, 네. 네. 네. 네. 초콜릿 떡구마살떡봉마살 돈떡, 중화, 그리고 뉴욕 치즈케이크. 아, 어, 엄마는 외계인 슈팅스타 쿠엔크. 무조건. 자, 엄마는 외계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요거트 에휴, 엄마는 외계인 그린티 사바따리요. 똑다 <목소리>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목소리> <와,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좋아하시는 세가지맛뭐 초콜릿 무스 1번 초콜릿 무스? 어뭐 있어 초콜릿 무스 제일 좋아요 아니요 <목소리> 뉴욕 치즈케이크하고 네난그 2개 만세가지 맛을 골라요아 이거 뭐, 뭐 쿠키밋트하고 <목소리> 어, 오레오 쿠킹 북극... 진짜 3개 난 초콜릿 무스 제일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에저씨 사게요 아몬드봉봉 예 초코나무숲 아몬드봉봉 두개의 초코나무숲? 아요 아아 네, 그리미드초코미쳐예요 저는 맨날 항상 먹는거 초코나무숲이랑 음. 엄마는 외계인 네, 초콜릿? 하나. 어디 있어? 세 가지 보여주세요. 네? 아세 가지예요? 네. 아니요, 저는 아, 아, 항상 다섯 가지만 먹어가지고. 아 제가 맘보기 2개 해드릴게요. 사주실 거예요? 민트 초코야, 민트 초코. 아, 세 가지 뭐시고 아, 슈팅스타. 월럿. 월럿? <웃음> 네. 체리즈비 응. 옛날 사람 엄마는 외계인 그리고 아무거나 뭔데 나 사실 아몬드 봉봉 야아 안녕 안니다내 전문이거든 나와봐 바로, 나, 바로 다 걸을 수있으니 나와봐 아몬드 페인트 저는 레인보우 샤비트 두개 빨리 차례 차례 오케이, 차례 차례 부터요 부터인데 몰랐어요? 저 엄마는 외계인, 아몬드 봉봉 네. 하나 골라줘요 레인보우 사무처라니까 아 네. 아니야 이거 이거 저 베리베리 어, 스트로베리 고르면 주는 거야? 자알겠어요다 음, 어. 놔주세요 알아요? 아, 아, 네. 네. <웃음> <이거로>. <웃음> 이거 그거죠? 스크라베스 <웃음> <웃음> <웃음> 엄마는 아뇨 엄마는 외계인 엄마가 아빠가 딸가봉 그것도 있어요. 거기서 초니 초코나무 초코나무 초코나무 초코나베이코나무초코나나무나는 아니 초코나 초코나무 초코나무 초 초코나무 초코나무 초코기무 초코나무 초고나무 초코나무 초고나무초코나고 초코나무 초코나무 초코나무 초코나무 초코나무 기코나무초코나무 스티스카. <웃음> 저는 레인보우 잡베트, 엄마는 왜긴 체리주빌레 그렇죠. Tu sabes cuáles son o s memes? s Però solamente lo v e uno. o tre, 아몬드 봉봉 세 번이요. 올 <웃음> o 블랙 소르베라고 있는데 그거 제일 좋아해요. 블랙 소르베? 네. 뭐, 뭐 3개? 민초? 민초. 그리고 저거 저거. 피스타치오인가? 그거. 저세 가지 고르시면 됩니다. 어, 아이스크림 어, 눌 그린티랑. 그린티. 어, 오레오. 쿠키 앤크림입니 오레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레오 쿠키 앤 크림. 콜릿 수고하셨습니다 아몬드봉봉 있고 5만 원 외계인 초코 종류 좋아해가지고 초콜릿 무수가 없네 아니, 스 아니면 뉴욕치즈케이크 수고하셨습니다 고습니다습니다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 아몬드 봉봉 세개 골라야 된다고요? 네 베스킨라빈스 네 아몬드 봉봉 뉴욕 치즈 케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아이스 로아코 엄마는 외계인 We know you like ice very, cream. Very, very, very. Mm hey, -hmm. yeah, yeah, yeah. we know you like ice cream. Ice cream. Yeah, you ice cream. Hey. <laughs> I'm a cookies and cream guy. Keep it simple. Cook, uh, Oreo? Cook, cookies and cream? My favorite. s e e t h e e e Oh, green b r e a s e e t b r e I don't eat that much ice cream. <laughs> uh, oh. Go ahead, t a n y m e e green tea. Green tea? Yeah. matcha. Ma oh yeah, I like yeah. Matcha. Okay, matcha. <laughs> I like matcha. And uh, cotton candy. Hello. Cotton candy. So I have some d r i n k Green tea. And cherry jubilee. And two e c e cream. Three. And my mom here.